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1월 14일 오늘 오전 10시 13분에 어, 코어코인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드디어 어, 전해 주네요 어, 개인적으로 확실히 2023년에는 이 뭔가 좀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고 어, 코어코인도 같이 이제 해서 뭔가 2023년에는 뭔가 일이 좀 자꾸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자그 가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 하튼 좀 좋은 소식으로 이제 어 결국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겠습니다 코 코인이 이 공지가 있었는데 자 오랜 기다림 동안 결국은 파이널리 어, 결국은 여기 까지 왔다 라고 되어 있구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코 코인이 메인넷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열려 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우 흥분해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태계를 앞으로 이제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어, 같이 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메인넷 발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미디움 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미디움 글, 어, 글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인넷 라이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드디어 코어코인의 메인넷이 이제 출시가 된 셈이죠 자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의 작금의 시점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목표입니다 자 첫번째 단계는 이제 코어코인에 대한 앞으로 여정 중에 하나인 와이스테이크를 통해 가지고 와이스테이크 설명이 된 것처럼 코어코인에 대한 스테이킹을 통한 이제 수동 수익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죠 앞서 Y 스테이크에서 그 공지된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토큰 보유자가 스테이킹 된 토큰을 통해서 어, 토큰을 검증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스테이킹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수동적인 수익을 이제 일으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공지는 추가적으로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어, 사토시플러스의 작업 증명 요소를 통해서 코어는 비트코인 채굴자를 온보딩 할 준비가 되었다. 자, 비트코인 블록 보상처럼 행동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40년에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고갈되면 코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코어에 대한 동일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요게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 어, 단계일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유저도 일단 그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아, 어, 가장 큰, 어, 유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채굴 유저들을 여기에 코어 코인에 합류시키는 게, 어, 가장 큰 목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만 대주게 되면, 코어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의 이념을 이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브랜드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제 에어드랍이죠 에어드랍과 관련된 내용 어, 앞서 그 코어에서 이제 그 토크노믹스 정보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기도 했죠 자 토크노믹스를 보면 이 코어 코인의 성격을 어 일단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일파만파 좀어좀 여론이 들떡 좀 뜨거우니 이것에 대해서는 패스 하겠습니다 어, 총 21억 개코 코인이 이제 어 발행이 되고요. 자, 이것은 추가적인 발행이 되지 않고 희소성의 가치를 위해서 어이 코인 수로만 유지를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아까 에어드랍 이 5억 2,560만 개는 2022년 작년 12월 중순에 이 모두 다 종료가 됐죠. 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이제 노드 마이닝 8억 3천 9백 90만 개에 대해서 노드 마이닝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어 이거는 장기간 81년에 걸쳐서 분배가 됩니다. 추가적인 발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추가 공제가 있기 전까지는 근데 발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희소성이 가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에어드랍 인커밍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에어드랍 될 코어 토큰 수는 25% 전체 중에 25%는 락업 해제가 돼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 주고요. 자 나머지 75%는 2년 동안 매월 잔금 해제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드랍으로 만약에 100개의 코인을 채굴을 하셨던 분들은 25개는 어, 그냥 바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75% 나머지 75개는 매월 3개씩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 어, 셈이 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어그 만약에 이제 코 코인이 뭐뭐 뭐 과거에 작년인가 여름에 어떤 코 코인의 가치가 만이 100만원 정도로 간다 라고 하면 3개씩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뭐 300만원씩 정도가 되는 셈이 겠죠 그 가치대로 간다 라면 말이죠 어찌 됐건 그 가치가 얼마가 됐던 간에 일정량의 수동 수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어, 에어드랍과 관련된 내용은, 이 출금된 내용, 내용은, 어, 추가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어에서 방금 또 트위터가 올라온 것을 보면, 어, 정말 신나는 하루다. 자, 어, 에어드랍 일정과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소식은 코 코인을 통해서 여기 트위터나 어, 디스코드를 통해서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단계는 현재 메인넷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현재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이게 앱에 대한 어 이제 어뭐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까를 기대를 해 보니까 지금 사토시 앱에 들어가 보면 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도 진행 일단 미리 해 놨고요. 어 그런데 이제 어 이번에 에어드랍이 되는 것은 이제 코 코인이 이제 자체적인 메인넷도 오픈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이제 파트너사들에 대한 어, 에어드랍 코인으로 어, 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됐건, 이제 코어 코인의 이제 메인넷도 이제 어, 발표가 어,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어떻게 또 빠른 전개를 해 나갈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후오비에서 이와 같은 뭐 얘네들이 또 공지를 하기도 했죠. 여기서 보면 코어코인이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코어코인의 상장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신 것 같이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서 코어 다오에 대한 리스팅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긴 했는데 16,000표 중에 71%나 되는 압도적인 지지로 코인에 대해서 상장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커뮤니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만약에 코어에서 이제 어 만약에 호흡에서 상장한다라고 을할 경우에 어 현재는 메인넷이 오픈이 된 상태이고요 파이코인과는 좀어 반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난 파이코인의 가짜 코인의 상장, 도둑 상장에 대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합법적으로 코어, 이제 코어 팀과 어 협의를 통한 어 상장으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